국강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어렵고 방대해가지고 이게 쉽게 끝내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와가 시험을 받았을 때그 마음의 경계 네 번째 내용입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3장 1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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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 공부할 당위와 목적이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창조 때그 실패한 그 내용의 그 사실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그 동일하게 이제 사단의 그 활동 가운데 있고 그런 우리는 또 그보다도 더 연약한 그런 죄책과 죄의 오염 가운데 그런 노여뜬 그런 성향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더 주의해서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오묘해 가지고요. 씨앗의 형태로 있을 때에도 그이 나중에 완성의 단계에 있었을 이런 내용들을 다 함유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는 참 놀라운 거죠. 그런 게 없으면, 이게 가령, 아, 처음에는 이렇게 원시적인 상태로 있다가 이게 점점 발전되갖고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하면, 우리 처음에 원시적인 상태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종교 사학파 그런 얘기들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우리가 계속, 어, 뭐, 그,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빠지게 되는 두 가지 위험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했잖아요. 유대주의적인 위험, 헬라주의적인 위험, 그게 있다고 그랬어요. <웃음> 빠지게 된, 근데 그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그, 부정적인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생각을 했지만 초대교회의 이단들이 그양두 갈래로 갈라져 나왔습니다. 유대주의적 기독교하고 헬라주의적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거기 유대주의적 기독교에서는 뭐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에비온파라고 하는 게 나왔다고 그랬죠? 그리고 헬라주의적 기독교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영지주의적인 그런 기독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홍정 목사님이 지금, 아 역사 속에 있었던 스콜라 신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길게 변증을 하시는 이유가, 역사 속에서 나타난 그 스콜라 주의가 신학과 신학, 이성을 합친 내용이거든요. 신학에다 이성을 합쳐가지고 추론을 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 본다고 하는 걸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이성을 가지고 어떤, 그, 어떻게 썼냐면, 그, 초기 스콜라 때는 그, 철학, 철학에 근거한 것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변증을 한 거죠. 그런 스콜라 신학 초기, 그, 처음에 이제 로마 캐톨릭 시대에 그, 스콜라 주위에 출피었다고 하면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됩니다. 그런데 <웃음> 그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교 개혁 시기에는 부분적인 개혁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 전체적인 개혁이 아니라. 그데 이제 그 다음 세기에 들어서는 이제 뭐그 손을 구체적으로 갈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완성된 뒤로부터 따지면. 그 그때부터는 이제 이 전기 스콜라주의 영향을 받은 그 그것과 같은 이 여기 개신교 안에 그런 스콜라 신학이 들어와요. 거기에 원래 이제 계몽주의 사상 속에서 제일 드러났던 게 인간의 이성이잖아요. 그 이성 이성을 써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변증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점차 점차 이게 이제. 변질돼 나가는데 그 <웃음> 제일 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진짜 말 개혁주의 신학의 그두 인식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하나는 외적 인식 원리가 있고 또 하나는 내적 인식 원리가 있어요. 그 근본 원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론으로, 하나님으로 시작을 하지만 인식원리로는 성경과 성신이에요. 외적인 인식원리로는 성경이고요. 내적인 인식원리는 성령, 성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두 개를 다 의지하고 생활 속에서 그 신학을 하면서 성, 성경이 과연 그렇다는 것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정통적인 신학 개혁 정통 개혁주의적인 신학로선으로 쭉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인간의 이성에 더 무게를 둔다든서 성신을 명목으로만 의지하고 실제적으로는 자기 이성을 의지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제 틈새가 벌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그럴 땐 주지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이렇게 막 막 침투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김홍전 목사님이 이거 지금 이 지금 20세기 후반 20 21세기 그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그 그 위치에서 지금 돌아보면서 이이 이 내용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씨앗의 상태에서 있었던 문제점, 교회 역사 속에서 있었던 문제점, 그리토 안에서. 그걸 맞물리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사랑하면서 삐끄러질 수 있다. 초 창조 때는 그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 넉넉하다는 말은 질적으로도 그렇고요. 양쪽으로도 그래요. 그 넉넉하지 않아서 실족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게 신비한 일인데, 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시기 힘이 좋은 상태에서 타락한 것이 어떻게든 신비한 일이에요. 참알수 없는 일인데. 추론해 보면 그가 그 사랑이 넉넉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사실, 에덴에서는, 에덴에서는 자연계시하고 특별계시가 다 그냥 함께 있었잖아요. 이 별개시는 이게 성경처럼 이렇게 돼있진 않았지만, 분명히 말씀으로 주어져 있었죠. 예? 손화관을 따먹지 말고. 그 또, 문화명령, 노동명령, 혼인명령,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웃음> 그런 것이 마치 지금의 성경처럼 작용을 한 건데, 그러면 그 성, 성경처럼 작용해서 그 인식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 목적, 이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갔어야 되는데 거기에 못 미친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사랑이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할 만한 소재를 다 주시고 사랑하게 하셨는데 그 사랑에 착념하지 않아서 결국은 삐그러진 거예요. 그것처럼 동일하게 재창조 이후에 그 양대 위험 가운데 얼마든지 이렇게 빠질 수 있다. 이큰 흐름에선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그 것, 우리는 존재 신학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미 존재하고, 우리도 존재하고, 자연도 존재하고, 죄도 존재하고, 사망도 존재하고, 사단도 존재하고 이미 존재하는 걸 존재하고 신학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조직 신학자들이 강조한 건데. 모든 신학에 꽂힌 실천신학이라고 요 모든 신학에 꽂힌. 그러니까 그것을 아, 온몸으로 채 받아가지고 내가 그 삶에서 그걸 누리는 거예요. 개혁신학은 이론의 신학이 아닙니다. 실천의 신학이에요. 이건 바빙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개혁신학이 신학의 어떻게 보면 아주 여왕 같은 그런 신학인데 그런, 그런 표현을 했는데 제 표현은 아닙니다. 아무튼 좀 저, 저도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약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무튼 그렇게 뛰어난 신학인데 그 중에서도 그 신학을 진짜 소유한 사람이라면 이제 구원 받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른 거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주 넉넉해서 육신과 세상과 사단을 넉넉하게 이기면서 기꺼이 신령한 전투를 싸우면서 주님이 목표하시는 일에 자신을 다 들여가는 거예요. 이 정도 적당히 해도 되겠지가 아니고요. 진짜 중생한 사람은 중생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아까 뭐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진짜 사랑하는 거죠. 그냥 이론으로만 그냥 뭐 너는 너대로 잘 살고 나는 나대로 잘살 그게 아니고요. 진짜 육신의 형제를 뛰어넘는 그런 사랑을 나누는 그 중생한 그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과 세상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역사의 노정 가운데 또 자신의 개인의 노정 가운데, 자신이 구속사의 노정 가운데, 그래서 교회사의 그 노정 가운데 자기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받은 은사와 지임을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즉답을 뭐 받든지 아니면 변답을 받든지 뭐 다양한 방식으로 그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과연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 그걸 경험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부여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 그것이 진짜 그리 또 안에서 재창조된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초창조 때 실패한 것처럼 실패하지 않고, 그 완전한 대로 나가는 그런, 그, 이제 상태고, 그런 움직임이고, 그런 목,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누구를, 뭐, 자기 인, 인생에 기륭하고, 자신의 그, 생사 화복 또 행복 번영 이런 것에서는 이미 떠난 사람이에요. 진정한 행복이 뭐고, 진정한 번영이 뭐고, 진정한 자유가 뭐, 고 예? 진정한 그그 그, 그, 삶이 뭔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그것이, 그것에 이제 배열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배열, 하나님의 인도, 그 구속사 안에서 살아가는 그 노종 가운데 있으니까, 그걸 잘 모르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시대의 역사적인 사명이라든가, 또 본연의 사명은 계속 해나가는 거지만, 역사적인 사명에 창념하는 거예요. 그런, 그런 사람이 참 시귀한 시대에 살아가는데, 우리 앞에는 참 너무 좋은 선물인 이 김홍전 목사님이 우리 앞에 그 삶을 먼저 선구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쉽게 어떻게 이 길을 갈수 있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빛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게 과연 맞을까? 하고 고민하고 갈등도 많이 하고 시행착오도 많이 할 거예요. 예, 제가 뭐, 이제 나의 주, 주, 주님을 배울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또 책을 뭐더 접하고 접하 가면 갈수록, 아, 이게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다는 것을 인식해요. 받은 사랑이 우리가 몰랐을 때에도 너무 큰 사랑을 받았다. 그걸 아주 절절하게 느낍니다. 음. 음. 음.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때 조금 그, 올무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우리 타락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위험이 있는 거예요. 유대주의적 위험, 헬라주의적 위험. 그둘다 사실은, 아,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지 않고 의문으로 받고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하나님의 교리를 그냥 교리로만 받고 생명의 양식으로 안 받고 그런 그런데 빠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이제 미혹이 되면 이제 하와가 실패했던 것 하고 사랑이 넉넉히 못해서 주님이 주신 모든 방법을 그 온전히 누리지 못해서 빠졌던 그 상황 가운데 똑같이 빠질 수 있다 하는 거지. 양대 위험. 그러니까 땅으로부터의 신학을 하면 안 된대.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할 것이다 하고. 아, 성경에서 어뭐 파괴주의적인 정신을 찾아 가지고 아,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여기서 사랑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말의 날에 구원해 줄 것이다. 이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계시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기 이성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말하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고 자기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서 자기가 결론 내린 걸 가지고 나가면 그게 아무리 외적으로 보기에는 사랑하는 것 같고 아주 인도주의적인 면 같아도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무는 일이 된다. 율법주의적으로 허무는 것도 허무는 것이 되고요. 이렇게 이성 자기 이성을 써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냥 초기 스콜라주의 시대 때도 전, 전기 후기로 나누면 전기 스콜라주의 때, 로마 캐톨릭 시대 때도 신학과 이성을 그때 같이 한 거고 이 뒤에는 또 이제 인문주의적 개몽주의적인 그런 이성의 기초에서 신학을 해서 빠지는 위험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뭐 사도 바울의 예도 생각을 했고요. 이제 이성을 개몽주의적 이성을 써서 뭐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의 변증, 뭐 목적론적인 도덕론적인 뭐 우주론적인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존재에 대한 인식만 한 거지 그것이 잘했다 할수 없다 평생 그 일을 했어도 그것은 사단이 기뻐할 만하다 거잖아요 그렇게 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아무리 변증하면 뭐합니까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고 어,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셨는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나와의 관계에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거는 아무리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뭐 의로우신 분이라고 뭐 도덕적인 분이라고 아무리 아주 뭐저 원칙적인 분이시라고 암만 변증을 해도 어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뭐 거기 있니 여기 있니 뭐 아무리 따져봐도 그런 것으로는 어 온전한 신학을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와의 관계에서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아는 것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에서만 게시한 게 아니고 성신으로 우리를 날마다 가르치시고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 사실을 알아야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사실을 확인해야지 그게 진짜 신학을 하는 거잖아요 <웃음> 그게 이제 아주 그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뭐그 속성에 대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알아가 그것을 알아갈 때그그 그 진짜 속성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알고 거기에 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 관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주님과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맺고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오래 다녀도 맨날 아, 이론으로는 그렇지 생활로는 내내 꾀로 내, 내 방식 내 세상 지혜로 내가 어떻게든지 그냥 기, 기독교는 그냥 종교라고 하는 문화로 하나 받아들이고 삶은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것은 사람이 안 변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리토의 품성 안에서 자라가질 못해요. 그것을 교회 속에서 누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적, 적, 적은 것이라도 뭐 이제 김몽전 목사님은 교회당 와서 휴지 하나 주는 것도 그런 말씀과 성신을 의지한 그리고 주님이 목표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그 누구라도 와서 종이를 죽고 조금 도덕주의자 정, 정결주의자들은 와서 치울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근데 그런 식으로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가담한 걸로 휴지를 주신 게 아니죠. 진짜 그냥 그러니까 뭐청소로 하나를 해도 그런 의미를 가져야 되고 성도와의 교통도 그런 의미에서 교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결과를 내신 걸 모두 서로 진리의 교통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참 그러면 내 죄를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늘 죄와의 싸움이 교회의 사명인데 이미 이겼지만 승리하는 싸움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셔서 싸우는 건데 그렇지만 늘 죄와 싸우는 거죠. 그럼 내가 그러면 참난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그 성도의 그 고백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서로 죄를 고하며. <웃음> 그 야고보소 5장 끝부분에서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서로 주를 하나님의 은혜를 과연 하나님이 옳다 나는 참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틀렸다 그거를 그 고백하는게 성도의 교통한 실질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교통이 되죠 그냥 그런 얘기는 안하고 그냥 떠있는 얘기 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래 뭐 그렇게 이제 관념으로만 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서 하나님 참 뛰어난 분이고 참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참 대단한 하나님이야. 뭐그 정도면 근데 근데 그것이 나와의 관계에서 그분이 내 삶의 그, 그 목표와 과정과 속에서 개입한 게 없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동이 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예를 들었는데 이제. 자신이 눈에, 그, 뭐, 사단의 가시가 있어서 세번 기도했는데, 그것, 그 조카인 줄 알고, 그 주님이 응답을 해주시니까, 그냥,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강하기를 바라고, 그냥 수용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걸 뛰어넘는 어그 뛰어넘는, 육신의 그 고통을 뛰어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웃음> 뭐, 사울, 신약의 그 바울사도가 그랬지만, 구약에서도 보면, 욕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 사실은 나중에 보, 보는 데까지 나가게 되잖아요. 주님의 다스림을 알고. 자, 결국은, 자신의 그, 그 그리토, 주님 안에서 가졌던 그 나름대로의 의조차도 다 내려놓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만 높이게 되는, 그리고 이제 그 주, 죄인들, 그 자기 새 친구들 을 위해서 중보까지 할수 있는 그런 위치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과정이 없으면, 그것이 그 우리가 신, <웃음> 재창조된 백성으로서 신학을 해서 그 생활의 열매를 맺고 사, 삶의 열매를 맺고 주님이 목표한 대로 이렇게 다 정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로 과연 그 확인이 되는가 그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아무리 뭐 하나님에 대해서 달달 외우고 있어도 안 돼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외워도 주님을 대적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이게 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넉넉히 사랑하는 게 과연 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보게 될 건데 아무튼 하, 그 주님이 목표하시는 일에 과 관련해서 자신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에 그리고 이제 이뭐 선교 역사 속에 있었던 내용들을 좀 얘기하고 또그 어떤 장로나 권사가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병 들어가지고 그 부인하고 죽었던 내용도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이제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날때그 본질이 드러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과정 속에서 그 결정적인 그, 그 하나님의 에 결정적인 구원에 대한 내용을 과정 속에서 못 드러낸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말이죠. 그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싸움들이 계속 전개되고, 정교, 그 악인들이 이제 의인을 비박하고 세상에 또 의인들을 미혹하고, 끄는 그런 내용들. 그런 이분법적인, 이원, 약간 이원론적인 모습이 있지만, 일단은, 그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확정적인 결론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믿음으로 취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과정 속에서 성신의 인도를 따라서 환란을 겪으면서 그 환란을 감내, 감당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아프고 뭐 조금 가난하고 조금 낮은 위치에 처하고 그런 것 때문에 불평할 수 없고요. 오히려 그런 속에서 주님이 더 높아지고 주님의 이름이 더 찬송이 되고 주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일이 있으면 그게 아주 의미가 있는 거예 그렇지 않으면 뭐 환경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된다. 뭐 우리 선교사들 얘기도 했는데 그 와서 첫째 아들 주고 둘째 아들 주고 아내 주고 그렇게 해도 이제 주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하고 선교의 일을 계속한 그런 그 밀러 선교사 민노아 한국 명으로는 민노아라고 하는데 충청북도 최초로 선교하신 분인데. 그런 내용도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웃음> 김홍준 목사님은 그 마지막, 그 지난 시간에 마지막 본 부분에서 사람마다 다 다르다. 예? 고춧가루 먹는 사람 있고 못 먹는 사람 있다. 사실은 영적인 황, 저, 그, 몸의 환경도 그렇고 마음도 그래요. 마음도 사람마다 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그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살아 생존해서 오기까지 오늘에 오기까지 그 사람의 그 사회적 환경, 개인적 환경, 가정적 환경 또그 사람이 어느 교회에 속했으면 교회적 환경 그런 모든 역사가 그, 그 사람 한에 하나 한 사람 앞에 집약돼 있어요. 그 사람 앞에. 그러니까 다 같을 수가 없죠. 가정적 환경이 다르고 사회적 환경, 집안 집안의 그 죄된 환경이 다르고, 집, 지방의 또그 환경이 또 달라요. 연약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이태리 사람이 어떻고 프랑스 사람이 어떻고 독일 사람이 어떻고 이런 것도 그 사람들의 역사적 환경 속에서 그 사람들의 그 감, 감성이 그렇게 자리잡아서 국민성으로 가, 감성이 자리잡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그 다양성을 우리가 알아줘야지 나와 같지 않다고 낭만적이지 않다고 아니면 지성적이지 않다고 사람이 행동이 없다고 단순히 그런 거 외형으로만 잘라서 판단할 수 없다. 넌 사람인데 왜 고춧가루도 못 먹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한계가 있고 저급하다. 무지한 거고 저급하다. 그래서 우리, 우리의 판단은 늘 말씀과 성신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항상. 개별적으로 다다 다 그렇습니다. 각자 위치에서 이해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어떤 사람 뭐 로마서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고 나를 나를 모든 나를 다 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 특정한 나를 중히 여기는 사람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안에서 하면 서로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바빈크도 이제 헬만 바빈크도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 보편성에 대한 기독교의 보편성에 대한 그런 논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각 나라 형편 사정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로서 살아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렇지 않고 우리만 구원 받았다는 도 바빙크가 원래 그 분리파, 어, 사람들이었잖아요. 1834년 분리했던, 국가개혁교회로부터 분리했던 기독개혁교회 그 출신인데. 근데 그 기독교회, 개, 개혁교회가 너무 또편협되게 이게 좁아지니까, 이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편성을 위한 분리는 의미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예? 보편성을 위한 분리.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가 보편적이질 않아서, 그 보편성을 이루기 위해서, 어, 분리하는 건 정당하지만, <웃음> 그 분리하는 건 정당하지만, 나만 옳다고 하는 속에서 갇히면, 그건, 그건 진짜 더 나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이제 캄폰 신학교 교수였다가 나중에 이제 자유대학교 그 교수로 가게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나름대로 그 통합을 했었는데그 나름대로 이 안에 편협된 시각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그 캄폰 신학교에서 나와서 그 자유대학교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표현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상황 속에서 좁아지면 안되고요 진짜 성경과 성신의 인도 가운데 그 보편성, 다양, 그 다양성을 다 인정하고 누려가야 되고요 각자의 위치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는 섬기는 자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 물질도 저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는 걸 알아야지 그 스스로 무슨 잘난 줄 알고 그 그렇게 그 주는 줄을 알면 이게 교만해가지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혀 못합니다. 그 섬기는 자로서 아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걸그 지식으로 특별한 은혜를 주었든지 그러면 더 먼저 많이 알았으면 섬겨야지. 섬겨야지. 더 많이 가졌으면 섬겨야지. 더 높은 위치에 있으면 그 없고 외롭고 고통받는 자들의 편을 편에 서서 일을 해야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 같지 않다고 하면 이거 이거처럼 잘못된 게 없지 이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닌데 자기 자기 나름대로 그게 이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거겠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그, 다 고려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홍전 목사님의 이 인간과의 죄, 이 5건, 6강에 대한 가르침은 철학이나 역사나 교회사나 뭐 성경계시론이나 성령, 성신론이나 뭐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큰 얘기를 하면서 큰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 개인 각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려가야 될까 어떻게 누려야 다시 첫, 실패, 첫 창조의 때 실패한 그 가운데로 안 빠지게 될까 그걸 고려해서 이런 큰 변증의 내용들을 세밀하게 아주 잘 가르쳐 주죠. 엄청난 내용의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평신도가 꼭 신학을 할 필요가 있겠나. 근데, 신학을 하면, 분별력은 분명히 더 생깁니다. 생기고, 어, 그,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그, 변증의 능력도 커지고,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이제,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 이제, 결국은 신학한 사람들이 그냥 이론으로만 한게 아니고 실질로 신학하는 사람들의 그 모범을 공유하면서 함께 신학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각자 은사가 다르고 직임이 다른 거예요. 어, 지난 시간에 그쯤 얘기했는데 바울이 아무튼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인식하게 된 어, 그,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게시로 깨우쳐줬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제가 기도했잖아요. 예? 기도했는데 어, 게시로 깨우쳐주셨죠.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내 응?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좋한줄 아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소원히 생각하거나 마음 가운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진화해서 전환해서 감사하는 재료가 될 만하면 거기에는 주님께서 친히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일이 있든지 주께서 친히 그 사실을 전환해 주는 일이 있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두 가지를 함께 해 주시는 일이 있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과의 그 주님의 뭐어떠하심 주님의 존재 그걸 그냥 이론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요 생활 속에서 그걸 확인하고 가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나가라는 거죠. 언제든지 그런 형, 그런, 그, 그런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 얘가 이제 바울 선생이라는 거죠. 둘째는 이제 주께서 사실을 제거해 주시는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지금까지 이쪽으로 가던 것이 뒤집혀서 다른 쪽으로 가게 되었다 는 기도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의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실이 있을 때그 사람은 새로운 은혜에 감사하는데 그 나타난 표면적인 사실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락을 더 깊이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과 자신이 아른 말씀을 들어주셨다는 사실과 그렇게 친밀하고 가깝게 해주셨다는 사실에 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소명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소명. 특별한 뭐, 뭐 목회적인 소명과 관련해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마음에서는 그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마음에서는 목회적인 소명이 있다면 근데 이 환경이 그래서 목회적인 소명 이 있어서 기도하는데 이 환경이 바뀌어지질 않아.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야,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것을 내가 확인해 간다. 그렇게, 그,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는 내가 목회적인 소명이 잘 없이 그냥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런가, 그 확인해 보는데, 주님이 그 말씀을 쓰셔서, 과연 그렇다 하는 것을 입증해 주면, 그게 확실한, 더 확실한, 아, 지금까지도 왔지만, 더 확실하게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계시 말고, 또 이런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시면, 이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세 번째는 이 사실도 조금 변하게 하시고,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는 어, 경우입니다. 약한게 이건 변답과 같은 거예요. 변답, 내가 뭘, 내가 땅끝까지 이리로 복음을 심도 증거하려고 이제 이 본도 빌라도. 바울의 경우 말이죠. 본도 비두니아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허락지 않고 이쪽 유럽 쪽으로 틀어버리셨잖아요. 그것도 성신의 인도인 줄 알고 따라갔죠. 이전에도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가려고 했지만 이제 이 길이 아니고 이 길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과 더 깊은 교통 가운데, 더 그, 자기가 맡은 이방인을 위한 사명,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에 더 창념하게, 더 충실하게 되는 되는 거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언제든지 주를 사랑하고 감사히 지나갈 수 있는 마음을 늘 마련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이게 주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아요. 아주 우리랑 가까이 계시 내미래내 진로가 모르잖 내가 정치가가 될지 뭐 사회사업가가 될지 아니면 뭐 장사하는 사람이 될지 모르는 건데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 은사가 뭔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다가면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취해서 내, 내가 내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 우리 이제 그 전에 이제 아 기독교가 너무 예 주지주의로 흘러가니까 그에 반해서 경건주의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경건주의가 나오는데 경건주의가 나오면서 어떤 폐단이 생겼냐면 이 세상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만 주력했어요. 이 세상에서의 사명, 이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 상대적인 개혁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또 한쪽으로 치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건, 경건주의에서 이제 그 빠지는 폐단을 그, 그 바바빈 그가 본 거예요. 헬만 바빙 그가 보고 거기서 이제. 제대로 갈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그런 가르침을 베풀어줍니다. 그도 이제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런 가르침을 그런 역 시대적인 그 역사적인 통찰을 하고 그 그에 대한 답을 낸 거죠. <웃음> 뭐바빙크가 속했던 그 역사적인 배경은 단순히 경건주의만 있었던 게 아니고 또 세속주의 배경도 있는데요. <웃음> 그 앞에서 그 답을 준 거죠. 김홍전 목사님이 사역했던 그 역사적인 환경이 있잖아요. 영적인 환경, 역사적인 환경, 구속사적인 환경. 그 속에서 그럼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나가는 게 뭔가. 그걸 가장 주력했던 게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진짜 주님이 그 거하시고 주님이 그 세워가시는 그런 교회를 이루려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본 백성들이 별로 못받은거예요 못, 못 그래서 한쪽은 제도로 받고 한쪽은 지식으로 받아가고 이상하게 변질됐는데 우리는 직접 뭐 언저리에 있던 분, 사람들인데 그래도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양면을 생각하고 이제까지 나올 수 있게 하신게 참 너무 감사해요. 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뭐 우리 교, 교회도 그렇고요 갈수록 그걸 더 느끼게 됩니다. 이게 주님의 너무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는데 그걸 터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시에서 이 사실을 터득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한 마음의 반응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의 태도에서 첫, 첫째로 주, 중요한 그러니까 아, 인식 원리가 신학의 인식 원리가 외적 원리가 성경이고 내적 원리가 성신이라고 했잖아요. 그 그거를 다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 이 계신다 안 계신다 하는 것을 논하는 것은 어,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을 계시에 의해서 알았다고 할지라도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찾는 데서 그친다면. 끝없는 철학적인 사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그 관계에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런 여러 반응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사랑의 심정을 가질 수 있는 방향을 취해야 그렇지 않고 아니하고 다른 방향을 취할 때는 그 심정을 전환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고 구하여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령 선이라든지 의라든지 진리라든지 그런 식으로 즉선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도 인내도 사랑도 다 있다고 생각해서 무엇이든지 선한 것, 의로운 것, 이상적인 것, 바른 것 이런 것들을 행해 나가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하면 그것 어, 그대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사실 율법주의적인 그런 기독교의 그틀 안에서 그릇되기 쉬웠는데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진짜 성경이 바르게 어, 현실 속에서 내삶 속에서 가르치는 것을 취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헬라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때 빠지는 것에서 나올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점을 오늘 특별히 더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사상 가운데 들어가면 그런 생각을 늘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선하고 아름답고 의롭고 훌륭하고 이상적인 것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그걸 이루려고 하는 거죠. 약간 알미니안적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시험을 반드시 이긴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많이 시험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아, 성경을 더 열심히 연구하면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다. 그걸 실제로 누릴 생각을 안 하고 이론으로만 자꾸 가버리면 이성을 써서 그리고 그렇게 돼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 하나님이 암만 선하고 의로운 것뭐 정정립을 해서 증거해도 그건 아니다. 오히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물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를 댄드에 들어갈 때 의롭고 좋은 것이 아닌 악한 것만 쫓아가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말했습니다. 의롭고 좋다는 것을 쫓아가다가도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벗어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기 이상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그신경영과는 멀리 떠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죄라든지 불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훌륭한 일이고 의로운 일이라고 다 찬양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부정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이 아니다. 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슈바이츠 박사는 사람들에게 높이 칭찬을 받고 20세기 성자라는 말을 듣고 위대한 인도주의자라고 찬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학적인 태도 그것이 그의 생활 가운데서 위대한 성자적인 생활을 실증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기고 사람들은 어, 그를 존경합니다. 물론 그는 위대한 인도주의자의 철학자입니다. 거기다 신학자도 되는 거죠. 자기의 철학에 따라 충실히 사는 데에서 그, 그의 위대한 인도주의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어, 그를 만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신학자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의 한 일이 그리도 안의 신앙에서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람은 신학자로서 철저한 종말론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종말이 있을 것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미, 이거에 반대되는 견해는,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주장한, 시에 지다드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있는데, 아무튼, 그, 이미와 아직의 그, 관, 그것을 우리가 누려가는데, 이미 임한 것을 제껴놓고, 미래에만 있을 것. 지금은 회계만 하고, 종말에 그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잘 살면 이제 종말의때 상을 받을 줄 아는 그런 생각을 가진 종말관은 성경적인 종말관이 아니에요. 이미 왔어요. 이미 온 곳으로 끝나지 않고 아직은 완성이 안된거예 예, 예,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종말론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을 파괴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런 식의 신앙을 가지게 된다면 그리토교의 역사적인 위대한 신앙이라는 것은 다 어디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토교는 그런 인도주의적인 생활도 도덕적인 생활에서 그 형성해가지고 끌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 세상이라는 어, 토 위에서, 그런 것은 이 세상이라는 터 위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에 대해서 온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항상 확고하게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경건주의가 세상을 부인하고 이제 자기들끼리의 구원만 얘기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인도주의적인 희생봉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친히 경영하시고 계획하시는 가운데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것이고 역사 위에 역사에 대해서 항상 하나의 강한 반론제라는 것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웃음> 세상은 자꾸 그렇게 흘러가지만 거기에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 그을 구체적으로 어, 드러내면서 움직여가는 거죠. 결코 인류를 승인하면서 아 인류는 훌륭하다. 인류는 소망이 있다. 인류가 이렇게 나갈 것 같으면 마지막에는 유토피아를 건설할 것이다. 이건 이제 후천련설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성경에서 없습니다. 사람은 죄가 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선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희미한 잔재지만 이그 결핍이나 결함이나 가지고 있는 악이라고 악이라는 것은 또 말할 수 없이 큰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떠나서는 인류의 구제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슈바이처의 어디에 그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어디에 그리도의 속죄의 사실이 사람을 구속한다고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중요히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선이라든지 의라든지 하는 것을 덮어놓고 따라간다 하는 것이 때때로 사람을 얼마나 오류와 미만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지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1,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에는 그후전연설이 팽배했어요.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도 그 많은 개혁주의 그 신학자들도 후천연설을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오류가 있었죠. 그런데 아무튼 어 지금 뭐 그것까지 뭐다 얘기할 수는 없고 요 슈바이처 얘기를 하면 그의 종말관은 성경적인 종말관이야. 그러니까 그또 그의 그 도덕 인도주의적인 관점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런 성신의 에, 성신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는 그런 인도주의적인 그런 그 틀에서 우, 나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세상 교육에서 나온, 개몽주의 교육으로 나온 그런 인도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때 중요한 문제는 결국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다알 수가 없고 아무리 알아봐도 깨달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인격자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시다. 그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그 사랑에 참된 본령이 나타납니다. 그 그러니까 주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분과 교통을 해요. 교회적으로도 교통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교통을.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개체 충만이 우주 충만하고 같이 움직여진다 그랬잖아요. 나 하나쯤이야 하고 교회 뭐나 하나쯤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한다고 뭐 내가 뭐그 사랑을 구현 안 한다고 뭔 일이 있겠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라 나부터서라도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 다안 해도 나나 나부터서라도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져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로, 넉넉한 사랑을 가진 교회로 정상하게 장성하고 완성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런 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격자로 대우하는 거죠. 또, 나머지 내용,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